아우... 아휴. 네, 진짜 오늘만은 기필코, 내 네, 기필코 깨고 말리다. 진짜 깨고 만다. 시간이... 시간이 급해, 시간이... 역시 집중하기에는 어두운 불빛이 땅이지 집중하려면 파이팅 미쳤나봐요. 지금 보이세요? 아니 초할머니 한 시간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지금 <웃음> 오히려 초할머니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시간을 보세요. 초할머니랑 했던 시간이랑 똑같아. 이게 뭐야 초할머니를 16시간 50분을 했는데 이거 16시간 30분을 했어요. 20분 차이밖에 안 나. 할머니도 이 페이지에서 막혔어요. 계속 아.. 정말인지.. 아 벌써 피곤한 느낌이야. 아 벌써 피곤해. 시작도 안 했는데 갑자기 피곤해지네 혹 피곤해지네 화이팅 3키로 화이팅 잘해보자 아쉬프트쉬프트 쉬프트. <웃음> 난 지금 더 놀라운거는 지금 내가 제일 걱정되는게 이 다음에 뭐 다른사람도 하는걸 많이 보긴 했나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손풀기 손풀기 잠깐 손풀기 아 쓸데없이 쳐맞았어 와우 와우 아우 아 일어나 아 다시 하려니까 실력이 퇴화돼서 왔어 어? 부동 마크 안 뜨는 거? 어제부터 안 떴을걸요 저거 근데 왜안 뜨는지 모르겠네 이뭐 말을 하다 말았지? 그니까 그 뭐지? 사자원숭이인가? 난 걔가 더 걱정돼 이 다음에 만날 애들 중에 <웃음> 난 걔가 진짜 걱정돼요 걔는 얼마만에 깰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지사마이마니 I'm <laughs> sorry. 막았어. 아, 또, 또, 또 쳐맞는다. 어제 같은 패턴으로 쳐맞는데? 다시, 아까, 그냥,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해보자. 아까 봤던 것처럼 해, 하면, 빨리 캘수 있을지 몰라. 아까 봤던 것처럼, 하이하이. <웃음> 어, 아, 보는 투수들은 얼마나 재밌을까. 배꼽을 잡고 웃고 있겠지. 아주 배꼽이 빠질 거야 하하 저걸 너무 깬대 이러면서 다리만요. 对啊 아씨 이다고못갈 텐데 아안 터지네 물약 한번 빨고 들이대려고 했는데 아 물약 한번 빨고 들이대려고 했는데 아 진짜 아깝다 아니 막으면 되는데 아 막으면 되는데 쟤는 왜 내가 막지를 못해 아! 아 뭐야 씨아 다시 해 다시 하자 뭐야? 언니세번 세 번을 들이받네. 저런 경로도 처음 보네. 미쳤나봐. <웃음> 눌는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씨아아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어, 뭐야, 하단백이 어우. 허, 뭐야. 미친. 뒤에 건 자꾸 옆으로 피해지 아, 왜, 또, 시프트 이상하게 눌러가지고, 아. 아! 안 해, 안 해. <웃음> 안 해! <웃음> 진짜, <웃음> LCK 안볼것 같아요. 아, 우물따로 이렇게 손에서 땀이 많이 났냐? 어제는 그렇게 흐르지 않던 땀이 오늘은데 손에서 이렇게 날까요? 스위스 땀개 많이 나. 아, 초반에 좋았는데. 3세트 가서. 스위서땀개 많이 나. 롤 클릭 습관 때문인 것 같다고? <웃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조용히 하세요 오른쪽에 든 왼쪽에 든그 예, 누르는 습관은 똑같은 거야 손가락이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마이르. 시나리오. 아이그아 막았는데 아또 잘못 눌렀어 아 이거 죽자 아 이거 잘못 눌렀어 아, 왜 자꾸 이상하게 초반에 잘 해놓고 아 진짜 아 초반에 잘 해놓고 왜그러던거야 초반에 3세트 어떻게 봤어? 3페이지 어떻게 왔냐고 너 페이지 호텔 이네오지이 고요스와 도마이 분명이 오른쪽 클릭을 난 눌렀다고! 오른쪽 클릭을 눌렀다고! 아, 씨. 아, 너막 누르니까 또 이러지? 나는 우클릭을 했다고! 아, 정말인지. 이제 이제는 1페이지 깨지도 못하네. 어제는 그렇게, 처, 처비 어떻게 갔냐. 옆으로 돌았어. 슈퍼트. 일어나. 나왔시. Oh 먹었 어요？아니, 아니, 아니요, 그냥 밥먹었 어요. 아씨 저게 가까이서 해서 어어 어, 먹었어. 때려야죠. 있었어 아 신경 쓰이게 딱딱한번 죽고 나서 되게 중요한 타임 인데 옆에서 이러 지켜보고 있는 거야 엄마가 <웃음> 아, 아 시선이 너무 신경 쓰여 가지고 아 잘했는데 아쉽다 화살 쏠 때는 안 되는데 마음이 급했다. 다시 하고 싶은데. 아니 해보자. Non mais... 뭐야. 아씨. 아씨 뒤 보이지 말라니까. 터진다. 없는 주제. 에 아, 이거. 제대로만 잡았으면 됐는데. 아, 쓸데없이 하나 죽었다. 아, 꼭다 와서 죽냐, 이렇게. 큰일 났다. 어떻게해기 아, 뭐야. 10부터 눌렀는데. 아, 진짜. 마시다가. 아 씨. 마신 타이밍이 될줄알았는 멈췄어요, 졸라 빡치네. 아, 시프트 만 눌러야 된다고, 멍청아. 시프트 만 누르라고, 만. 아, 쓸데없는 부기. 오지이사마는 <웃음> <수는> 고용스 <웃음> 아! 아이치사하다 생각하자 너무 치사해 아 진짜 스포트만 눌렀는데 아 이건 죽다 죽여 주세요 만 눌러도 앞으로 뛰가는 걸 타이밍을 잘못 맞췄네. 타이밍을 잘못 맞췄어. 정말 이제 스포트만 잘 쓰면 너무 쉽게 깨겠는데! 이 시프트가 내 발목을 자꾸 잡네 꺼질 줄알았는안 꺼졌네 아야 오아 이거 활 쏠때는 막아야지 到。 아하, 나 참. 드디어 깼다 와 완벽하게 잡았다 이거 야 이거는 패링으로 잡았다 야 이거는 패링으로 잡았어 번개고 자시고 가네 와 이걸 해냈다 <웃음> 아 눈물나라 인살인술 이게 뭐야? 오, 나이스. 아, 드디어겠네 아, 진짜 미쳤다리. 야하우 우승. 이제 삭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삭제는 은 왜, 신호비안 죽었어? 아, 뭐가 이렇게 장난했더니 어제 소리 줄여놨구나 そのためならば俺は人間をやめよう。 어, 시비도 가이리카. 아, 거짓말 치지마. 무슨 사폐야? 마지막에 만나는 놈이잖아. 망쳤어. <웃음> 인사, 인술, 장비술로 세금비었습니다 b y Genichiro. b y <웃음> 저 외국인 투수, 저 외국인 투수 개웃겨. 어떻게 뭐뭐 뭐 배우러 가면 되는 건가? 두둔. 뭔데 인사 를 모시기가 뭐야? 어디서 배워? 아 가야 돼? 장비칸에 있다고? 아, 아. 카타시로를 소비에 사용한다. 이게 뭐야? 인사란 자에게서 튀는 피를 피해 연막으로 바꾸어 주변의 적의 눈을 피할 수 있다. 한명 인사라면은 잠시 그거 된단 소린가? 우순잘 쓰지도 않아 가지고이うやく1 8 명을 다할수 있었어요. 레오 이마스. 시이때이덜카이 아시나 이신와타시신 사마니 쓰카에이쿠스시이스 나니 에이스케오지타신사마 류인 에마 はい. 아레이 움직이는구나. 이 슬슬 과거로 가야 되긴 할것 같은데. 과거 한번 갔다 와야 여기서 또할수 있는 거 아니야? 또할 만한 거 아니야? 과거 안 갔다 오면 하고 가야겠는데? 여기 또 있네? 어? 뭐지? 일단 길좀 열어두고 뭐죠? 니이습니다 <놀람> <산정한다를 놀람> 으얘 <뭉쏘러> <내 뭉쏘러> 예, 피를 먹으면 불사가 된다고? 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시시시시 전설 d o m i 내용을 차 u s 다고 n o c h u s 돕는다 계승자를 지킨다 돕는다 아 지킨다 뭐야 이럴거면 <웃음> 이럴거면 <웃음> 만들어 놓지마 이럴거면 왜? <웃음> 답정로야. 뭐야? 이런거왜 만들어 놨어 선택지를. 미코오마리테스다 <웃음> <인종 테스트였어. 웃음> 불사를 끊어주게. 용감. <웃음> 고마워, 카미오 올카미오. 이제 과거로 가야 된다 했지. 일단 여기 문 열어두자. 뭐야 이렇게. 아, 엘로 가는 거구나. 과거 갑시다. 오늘은 과거를 갑시다. 아, 초해머니 만나기 싫은데. 공격력 올리고요. 어디더라? 어느 쪽이지? 출입구 계단? 아, 여기? 아, 진짜 할머니. 아, 할머니. 아, 내안 좋은 기억의 할머니. 세키로를 잠시 적게 만들었던 게 할머니였는데. 아저씨, 내가 왔어. 난나, 맡아 봤시다지. 이 아저씨 제니오 모토다니. 야 아니야? 야도사냐면 돈 대. 여기 몬스터는 그대로구나. 저 닭은 날 보면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안 하네. 아, 건물 넘어? 건물 넘어? 이쪽 아니야? 아, 경사나 돼 야, 저쪽이구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기억이 나는 게맞아 할머니를 여기서 본것 같긴 해 여기 너무 높은데? 조용히해다 피해서 하고 싶은데 저쪽인가? 오유 오유 오유, 오씨 놀래라. 저 집이었던 것 같은데 저 집이지 저 집이었던 것 같아 씨닭 때문에 개 놀랜데. 씨 뭐야 닭두 마리나 있어. 못 들어가? 아이템. 어 위층으로 가야 되는구나. 위에 방울 소리 들린다. 요. 와카마미나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길래. 아무 말도 안하는 거잖아. 주특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잖아. 소나 n 이 이렇게 준다고 Look at you. Hermony, take a don't. 이거를 불상에 가져가야 된다고, 불상이 어디지? 과거로 가려고요. 내가 과거 안 가고 여기로 왔어. 왔을... 뭐야? 저 여자... 뭐야? 대답하지 않는다 주특기지 아말 걸어야 되는구나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사람 특징이 원래 말을 잘 안하잖아 그래서 말을 안했는데 어. 넘어갔다 아. 설마나. 아그 혹시 모았 와가나와 노가미 이노스케. 히라타 상 로토였다. 아니. 도카. 저코 아바라야노. 아, 노바의 모습. 순서가 이, 이 사람 먼저 보고 할머니 봐야 되겠구나. 봐야한테 私の母なのだが狂っ 아, 보고 있는데... 뭐아 뭐, 뭐, 뭐, 뭐. 아, 뭐야, 별 얘기 없잖아. 혼자냐? <놀람> 부처님이 어디 있을까요? 부금 올렸을 건데? 안올렸나? 안올렸구나 부처님이 어딨지? 황폐한 절아 원래 그 절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봐라. 아 불쌍 아이템 아 아이템이 따로 있다고 아여기네 이거 쓰면 없어지고 그런건 아니지 절. 아 이거 쓰면 어디서든 갈수 있는 거긴 하구나. 롤 비키랑 똑같다고? 음. 어 이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뭐지? 원래 이렇게 부적이 많았나? 오메사. 어, 面白いものを手に入れたな。それはからくり術。忍びのとなる仕掛けをどれ仕込んでやろう。この仕掛けで 내가 뭐 장치를 가져왔어? 신도なるこの仕掛けがあれば すぐすりと組み合わせお前さんの忍び기師の牙を 더 나니 더 오니 껴부를 잡으면 얻는 장치일까? 츠노あるいは염상といったものじゃねえ使えそうなツツを見つけたら持ってくるといい 장치통을 넣었습니다. 어, 강화 의수 닌자 도가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아 아니 이거에 달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단 말이야? 개 많네? 아 방울이 이건 같다 방울 놓는 거어 맞네 며오 숱의 리 숱의 의 소리, 숱의 소리, 소리, 숱의 소리, 숱의 소리, 숱의 소리, 오어 3년 전오 왔어 그렇죠. 보통 과거를 먼저 가긴 하지 하지만 난 과거를 건너뛰고 지금 여기로 왔죠 용천 강가 히리타 용지 어디로 가냐? 내려가는 건가 보냐? 뛰어내리면 되나? 아, 구나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네요. 뭐야. 뭐야. 그 지붕 위에 잔뜩 있던 놈들이잖아. 이모. 이곳 도시다. "뭐니? 오카시마. 지붕 위에서 생활하던 애들 아니야? 류센모데노 도시데 아로. 류센모데. 3년 만에까. 도의는 것들." 루시도는 후이 기억"도 있다. 何も覚えてはおらぬが얘 기억을 찾아주는 거야? 도 무슨 일이 있었지? 속도모가히라타야시키미 미코사마오 이 속은 오자 어! 죽었어 말을 안 걸었다면 말을 안 걸었다면 이 친구는 죽지 않았을 것을 말 걸어서 죽었어 하나 몇 명이나 있나 보 저기 다리 끝에 둘 여기 하나 어저 물고기 뭐야? 보물 잉어의 핀 소상을 원한다면 모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불 물고기 보이면 잡으라 이소리더 가서 올라가자 더 있지 않나 어허 세모로 바꿔줬다고? 저 자식을 여기까지 나누는 건가? 친구 시체를 없애야 되는데 정면 돌파. 나 그때 이거 정면 돌파는 안 했던 거 같은데. 으악! 있었네. <웃음> 물까지 쫓아온. 물은 안 쫓아온. 어, 저건 뭐지? 뭐였지? 어, 뭐야? 뭐야? 이 뭐야? 수상한데. 그것을 가져오면 엄청난 상을. 아. 이게뭐야? 휴식하면 표주박의 약수가 다시 차오른다. 화상의 축척을 줄이고 내성을 높인다. 아 필수는 아닌데? 체력회복은 안해준다고? 에이 이게 뭐야. 잡상인이구만. 이쪽은 이제 못 올라가는 것 같고. 저기 또 있네. 저 친구들은 없애야겠네요. 개이류와. 주인부터 없애자. 아, 어, 이 위에 있나? 어딨어? 조용히 처리. 조용히 처리하고. 풍사. 이 풍사는 도대체 어, 어떨 때 쓰는 거야? 올라갈 곳은 여기 하나뿐인가 자, 문 앞에 문 앞에 하나야? 개가 두 마리나 있네 세 마리나 있네 뭐야, 뭐야? 오, 뭐야 방금? 방금 저게 배운 거야? 뭐야 방금? 방금 뭐였어? 그냥 눌렀는데 터졌어. 뭐야 저게? 이이 이 밑에 있는 종이 조각이 쓰는 거죠, 저거? 하나 쓸 때마다 하나씩이야? 어, 한세개준거 같은데? 여섯 개? 아, 드럽게 많이 쓰네. 많이도 쓰네. 다 뒤져야 돼. 어 저기도 뭐 아이템 있네. 아이템 주... 주울 거면 은 건물 같은 데는 다 뒤져야겠는데? 아... 일단 저쪽으로 가려면 요 자식을 잘못 때렸다 이거이 봤지 봤지 <웃음> 옆에 친구가 뭐야 뭐야 뭘 봤는데 화살을 쏘고 있는거지? 넌 지금 뭘 보고 지금 불화살을 쏘고 있는건지 나에게 말해줘 <웃음>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너는 뭘 보고 지금 화를 쏘는거지? 옆에 친구가 놀랬어. 뭐야, 뭐야. 앞에 시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 볼까? 수있오씨 눈도 좋아 이게 어떻게 보이지? 어디서 개가 으르렁거리는데 올라가도 괜찮은건가 아 개가 아니라 사람이 코고는 소리였구나 아 지붕위에도 사람이 있구나 그렇다면 지붕위에 놈부터 처리하자 <웃음> 아니, 아니 개가 으르렁거리는줄 알았지 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인줄 알았지 잠깐만요 이렇게 느낄만하지 않아? 걔가으르렁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옆으로 슥슥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되겠다 오. 너는 그냥 빠르게 빠르게 의심만 의심만하게 만드는거지 오다다오다닥 처리하고 자굴로 싸우면은 힘들기 때문에 한 명씩 없애야돼 저기 아이템은 저거부터 먹어야겠는데? 지붕에 있는 놈 없으니까 개가눈치챘어 이봐 형씨! 왜 내가 오니까 일어나! 이봐 형씨 내가 오니까 일어나고 그래 아 쟤부터 저리야 얘부터 저리 오, 무게무휴무소 휴게소, 휴게소, 휴게소, 휴게소, 휴よ소 휴게소, 휴게소, 휴게소, 휴게소, 휴게소, 휴게소, 휴게소, 휴게 세멘트 사이버 크라이와 파트네. 어허, 그렇게 투덜대면은 어? 그거 안줘안 줘. 월급 없다 월급 없어. 처리하는 거아일 7번이나 했다고요. 이 게임을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런... 특히 이런 게임을 7번이나 할 수가 있지. 두 명은 그냥 쌩으로 잡아야겠는데? 아우 어 잠시만요 한 명씩 오세요 한 명씩 오호 한 명씩 순서대로 그렇지 그렇지 순서대로 그렇지 아이고 오한테 오실거면 순서대로 오셔야지 화통? 오 화통이 뭐야? 아이씨 보지도 못하고 넘겨버렸네 소지품 아 이것도 닌자 거기 장착한 아이템이구나 여기 뭐더 먹을 거 없나? 먹을 거 없습니까? 닭소 보면은 이런 데뭐 있다고, 어이, 뭐야. 이런 데 보면은, 막 숨겨져 있는 거 있어, 막. 문이 없나? 적기랑 오니교부가 개꿀이라고? 오니교부는 아직 안, 안, 잡았지만, 어, 저쪽으로는 안 가봐도 되나, 근데? <웃음> 오, 뭐야, 씨. 오! 놀래라! 아저씨 뭐예요병 어, 너머에서 누가 소리 들었어 못올라 뭐 가나? 어 잠깐만 누가 올것 같아 아닌가? 병 너머에 도망 돌아다니는 사람들인가? 인자로고 머리통을 깨달라고. 단 밖에 아무도 없는데. 아, 하나 아, 저겠네 완전히 투항하지 않으면 문을 열가라 진문이 어딨는데, 이게 어디지? 오, 개노래라. 방관의 사탕.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아까 거기 있잖아. 오! 호어뭐야 뭐야. 허 아까 거기허허허 뭐야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허허허나허허허허허허 들어가야 되나? 천천히 올라 탈수 있으니까 한번 보자. 아니, 어? 거이거 여기도 뭐 있나 본데. 내 요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나 초할머니한테 처맞은 기밖에 없고, 길이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사이와 대답이 난도 가다고나이디오이디고뭐 있나 보구만. 뭐야, 이 아래는. 오, 어, 역시 뭐가 있구만. 아, 아, 이게 그거지. 그거지. 그 의수 장착하는 거, 도끼.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어, 여기 하나 더 있네? 아이템은 꼬박꼬박. 뭐더 없지? 이제 반대편으로 가야겠다. 반대편엔 닭두 마리와 닭세 마리인가? 사람은 안 보이는데. 닭만 있어 보이는데. 내 말인가? 닭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 닭이 사는 집인가요? 사람 부르는 거지 지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내가 닭띠라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싶지만 뭐 없네 닭집이야 닭집 닭장이 왜 이렇게 커 닭장 개 크네. 아니, 닭도 커가지고 집도 커. 사람만의 닭이 일단. 선사시대도 아니고. 뭐 없지? 사람 보지? 알 거는 아는거 같은데? 일단 내려가 보자 어, 문후 안열리고 누구신가요? 어? 여호나 아까 그 아저씨 아니야? 가지바도보라질산다기래해나와 미다 코비ですか네 네. 네. 네. 네. 상인 아저씨 아니야 정보를 판다 어쩐다 했던거 아저씨. 아, えばどっかの崖上に三の塔が見えやしたぜ あんだけご立派な塔だ. きっと中にはお宝がしまわれてるに違いね층탑 아씨 나思いやすね。층탑 일단 여긴 뭐지? 아, 여기는 치, 포대기 지장 보살, 붉은 천으로 감싼 작은 동자, 지장 손바닥에 올려놓고 빌면 회생의 힘을 1분, 1회분 획득할 수 있다. 아, 목숨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그거구나. 어, 이런 아이템도 있어. 이거 옆에, 오른쪽 아래에, 핑크색 저거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딱한 번만 쓸수 있는 거죠. 저거는 이회성 아이템. 아씨, 아씨, 잘못 들었어. 아씨, 오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진짜 쓸데없이 피깎였네 쓸데없이 피깎였잖아 아, 하나 먹어. 아, 진짜 쓸데없이 깎였네 어, 여기 뭐 누가 있나 봐. 네어가누가가 그래서문열어라 아까 했던 건가? 실력이 대단한 놈이 있다고. 문열어라 열어, 뭐, 문도 안 열려 있어. 여기 뭐야? 문을 열 수도 없는데, 부실 수도 없는데, 저 정체는 뭐지? 쟤는 오너 씨, 와까 사만 원 시놉이잖아. 누구세요? 어... 肝心な時におらぬ飛んだ役立たずめいやもしやお主族を手引いたのではあるまいなさもなくばこの平田屋敷がこうもあっけなく落ちようものかそうよそうに違いないわいねえ裏切り者はいねえ 불쏘는 그냥 맞다이로 싸우세요. 나는 패링을 한두 번 쓰긴 했지만, 맞다이가 최고예요. 불쏘는 그냥 맞다이로 떠야 돼, 그냥.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아, 나 여기 보니까 알겠다. 음. <웃음> 음, 나 여기 보니까 알겠다. 여기도 꽤 걸렸는데, 나, 네. 때 어이, 뭐야? すみま니다 <목소리> 어떡해 오왜이못 들어오지 바닥바로 발견하면 어쩔 거야 <웃음>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오지도 못하면서 저거 없어지면 은 뒤통수 우려치자 더 가까이 와더 가까이 소리 좀 내볼까 아 근데 저저 나무친구들 도끼 없이 못 싸웠던 것 같은데 아돈좀 먹고 싶은데 저 친구들 저 친구들 그거 안되나? 인사 안되나? 가까이 와 도와봐 여기 이러고 있으면은 안 풀릴텐데 <웃음> 내가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안 보이지 <웃음> 보이는 것 같지만 안 보이지 버그 걸렸지 버그 걸렸지 뒤돌아서 가라, 뒤돌아서. 오, 씨, 경계심 도추 야, 그 싸우자. 너, 너 혼자 있으니까. 너, 너 싸워보자. 먼저 때려봐. 근데 이제 먼저 안 때릴 텐데, 절대. 오, 뱅글뱅글 도는 거 봐라. 아, 얘는, 얘는 내가 그때, 내 기억으로는 도끼로 한방 패고, 했었던 것 같은데. 도끼나 장착하고 오자. 이럴까? 굳이 여기서 이럴, 아니, 근데 회피가 되나? 아야, 아야, 아야, 아야. 맞다이는 안될 텐데. 어 그게 안되네 아 가야지 아니 잡고 싶은데 이게 나는 근데 저 뭐지 저 잔챙이들을 안잡으면 보스 잡을 때 힘들었었던 걸로 기억하는 데 불쌍이나 갔다 오자 아이 아, 친구들 없애야 되잖아 다시 생기는구나 생각해 다시 생기는구나 아, 가자 뛰어가면 되겠지. 어, 여기 뭐가 있었네. 이제 봤네. 어, 여기도 뭐가 있네? 사타. 그래서 뭐 어떻게 올라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군요. 실제로 이렇게 날라댕기면 개 쩔겠다. 경계를 늦춰, 경계를 늦춰. 아, 맞아, 아, 맞아. <웃음> 의수 업글한다면서 그냥 왔네? 합시다. 폭죽은 뇌사. 폭죽이 뭐야? 폭죽이 어 여기 써져 있네. 짐승은 큰 소리에 겁을 먹는다. 폭죽 얘기하니까 바로 폭죽 됐네. 아저씨 의수 장착. 아안 바뀌는. 아저아또 앉아야지 또 생기는 건가? 아. 아 여기 여기다 장착을 해야되는구나 참 맞아 맞아 <웃음> 불쌍 건너기 갑시다 과거 와 이거 근데 난 얼마만에 깰수 있을까 이게 정확히 뭐 뭐야? 난 매번 매번 이것만 샀던 것 같아. 근데 맨날 살때 이것만 샀어. 이쪽도 의수라고. 아, 근데 그거는 어디서 사는데요? 그런 건또 어디서 사? 오니교부를 잡았던 거아 걔가 오니교부야? 아그 아저씨? 설마 그 아저씨? 공양하라는 그 아저씨? 그 아저씨 말하는 거돈 없어서 그냥 적금을 깨면 서살 수가 있다고 아 그래! 나 근데 돈 많지 않나? 나 주머니도 개많은데 아직 하나도 안 썼는데 원래 이렇게 눈이 내리던 곳이었나? 내 지금 원래 이렇게 눈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이템을 구입한다 아. 아 이거? 이것도 의수라고? 그럼 또 이거 가서 가서 또 장착해야 하는 거 아니야? 표주박이요? 돈이 없긴 한데 표주박도 팔아? 주발그 씨앗은 따로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팔기도 하는구나 다 팔아? 아 이게 팔면 500원 나오는 거 600원 나온다는 거야? 두 개를 팔고 이거 하나 사면 된다는 거 아니야? 오! 이건 뭔데? 왜? 이런 건 뇌빠다가 용해를 치료할 방도를 찾기 위해 에마가 구하고 있다 아. 그 여자가 찾고 있는 거구나 아저씨 얼굴 아 천막 뒤라서 안 보이는 줄 알았더니 천막 안에 계신 게 아니었네 어허 아 감사합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갈 뻔했네 으네반으네반 으, 나중에 또 혹시 네반 만날 일 있나? 아씨 시노리비슈. 아, 씨, 그걸 또 맞, 그걸 또 맞는다고요? <웃음> 뭐야 이게? 닌자 의술을 사용한 전투술이 적힌 전서. 의술 기술. 어, 이거 또 생기는 거야? 오마이산바 <웃음> 일자백이 다음 거 생기는 거 아니야? 플이키님만이요 <웃음> o 노비 기슈. 알았다. 만약 기슈의 시노비 와자는 뭐 하여 무용思っておってがわからんものよ 도구장 착 아, 여기서 이렇게 아. 강화를 해서 아 이건 한번 강화를 할수 있긴 하네. 아, 난 이런 게지 이런 이렇게 복잡한 거개 불편함. 어떻게 바 이거 도구 어떻게 바꾸는 거랬지? 닌자, 그거, 어떻게 바꾸는 거였지? 아. 아. 사용한다. 큰 자결음과 빛 발생시켜 저 겁을 주고 짐승에게 체간의 데미지를 준다. 어? 그러면은 사람 보스 말고 짐승 보스랑 싸울 때쓸수 있다 이거 아니야?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소랑 싸울 때 이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그소아지랑 그렇게 싸웠는데? 복이 있으면 쉽다고 했던 게 그것 때문이었구나 아니 뭐 덕분에 실력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싸웠을 덕분에 실력이 올랐으니까 아그 원숭이랑 싸울 때도 쓸수 있겠는데 내가 제일 걱정하던 그 사자원수인가 못인가는 아! 아이씨 여기도 올라가게 해줘라 걸려라 여긴 이가 안뜨네 적을 못하잖아 아이씨 저번에 세큐로 할 때는 내가 의술좀 많이 썼지. 아. 쟁이가 저기 있다는 걸 까먹었어. 활쟁이가 저기 있었다는 걸. 어. <목소리> <목소리> <오> <목소리> 것이 왔다 올것이 왔어 저 창, 창제비 괜찮아 어차피 난 간파하기 정도는 간파하기 정도는 이제 쉽다고 여기 뭐 있지 않았나? 물에 퐁당 아닌가? 아무것도 없었나? 나 지금 순서가 거꾸로 와가지고 기..기술이 늘어서 과거를 와버렸어 보통 과거를 먼저 오는데 겜북이랑 <웃음> 싸우느라고 기술 수련을 먼저 했지 뭐야 아, 저 쫄자들 버슬리는데. 아, 어? 날못본 거야? 뭐지? 날못 봤어. 풀어봐. 그러면? 망치면 되겠구만. 난본줄 알았는데, 오, 어, 이랬는데도? 아, 시체 꼈네. 어우 미친 아야야야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아씨 쓸데없이 피 뺐다 아씨 안보여 아씨 <웃음> 이렇게 큰소리를 내는데 안보는것도 신기하네 상대비 피로는 잡겠지 뭐 설마 안에못 잡을까 아저 친구 인사한번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씨 근데 심지어 저 친구 들키지도 않았어 왜안 오지? 뒤돌아 뒤돌아 뒤돌아 <웃음> 뒤돌아주세요 이게 바로 간파하기 간파하기 나온다 이 정도는 쉽지. 이 정도는 쉽지. 이 정도는 쉽지. 여기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 걸렸는진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그때. 없나? 시간 걸렸다고? 에이 그 정도나 걸렸어? 에이 거짓말 그만큼이나 걸렸다고? 말도 안돼어저 다리에 들 있고 자 죽으러 오시는 손님 한분 들어갑니다 아는 두 분이시네요 아 놀래라 한 분인 줄 알았더니. 두 분이셨네. 한 분인 줄 알았는데 두 분이셨어. 어우, 놀래라. 오유. 아저씨, 눈이 너무 안 좋으신데?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보셨네, 보셨네. 화살 쏘시는 분이었어, 심지어. 하세요. 아 아씨. 아 수작시 또피 깎였네. 아죄씨찡 저게 뭐냐? 막기 눌렀는데 잘못 날라갔잖아요. 가는 길에 죽지는 않을 테니 뭐 굳이. 아어아 어, 아, 맞네. 아이 불쌍 찾고 오면 되죠 아이 불쌍 어차피 앞에 하나 더 있을 거아니야 어차피 앞에 하나 더 있겠지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서 쏘는지를 모르겠네 뭐야 어디야 열심히 쏴대는 소리는 들리는데 아 위에구나 어그로 좀 풀까? 어잘 쏘시네 정면 돌파가 답이겠는데, 아... 아... 미친... 아깝게... 아... 아깝게 썼어. 아... 두번 클릭했어도 아깝게 써버렸잖아. 아... 진짜 아까 앞에 있는 친구는 뭐죠 여섯 개를 쓰고 세개를 개를 가져왔어요 <웃음> 쟤는 옆길로 돌아갈 수 없나봐요 얘는 그냥 맞다이 떠야되나보네 얘는 그냥 맞다이 떠야되나보네 아마 여기 뭐 없어? 물가에 뭐 있을 줄 알고 내려옵니까? 내려오시나요? 오아 여기도 길이 있었구나 아아 아, 여기 좀 간지나게 때릴 수 있는 곳이네 점프해가지고 이거 타고 이압 하고 찌를 수 있는 곳이었네 이런데도 있구나 여기, 여긴 위에 올라갈 데가 없네. <웃음> 왜, 왜, 지금 그렇게 잡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방금 저기. 아, 근데 저잡몹이 조그만한 녀석이 두 명이나 있는데. 빨 싸워야겠다. <웃음> 오, 개 아픈데. 아, 터지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 씨발, 피네. 지그재그 지그재그 아 뭐야 저 나무토막 들고 있는 애들이야 뒤에 활 쏘는 애들 있니 그냥 가야겠다 갑니다 그냥 갈게요 뭐지 여기 오진 않네? 뭐더 얻을 건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소리 나타났어 아니 이걸 여기서 죽네 아깝다 6레벨 만들 수 있었는데 6레벨 만들고 아야 아야 뜨거워요 뜨거워요 아저씨들 아저씨들 뜨거워요 아저씨들 미안합니다 뜨거워요 뜨거워요 넌, 넌 이것만 막고 그냥 간다? 의부가 있다고 어디? 아우아니이지아게 자신.. 아 여기 있네이지아니이거지 아빠 왜이 아빠 왜이지 아빠 왜 그거. 지 아빠 왜 있지? 아빠 왜아 <웃음> 그래 봤자 3년 전이긴 한뭐 <웃음> 숨겨진 불전의 열쇠 숨겨진 불전은 히라타 영지 가장 안쪽에 있다 죽은은 절대적이다 목숨을 걸어 지키고 사로잡혔다면 반드시 되찾아라 약간 그거처럼 생겼다 이렇게 등극.. 뭐야 효자슴처럼 <웃음> 생겼는데 <웃음> 효자슴처럼 생겼는데처럼생겼데 <웃음> 게임이.. 잡몹이 참 거슬려. 그러. 게로아로가 절벽을 따라가다 영 마당에서 새끼리. 와가리 들었어? 로 그러게요. 겐붕이 잡고 나니까 모든 몹이 좀 약간 불쌔해 보이네 그냥 잡을만아 무미니암님 아요이치다으 아빠 죽지마 아니 저렇게 아 과거니까 오. 과거니까 살릴 수도 없는 건가?